방금 전에 한 달간 매일 걱정거리 한 가지와 해결방법 적고 실천하기 시작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굳이 한 가지 도전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 제가 또일타 쌍피를 몹시 좋아하는데 굳이 이걸 한 달에 하나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해결해야 할 걱정거리 적는 김에 아예 아침 저녁으로 계획 세우고 지키기를 같이 해보려 합니다 기왕 하는 거 살짝만 더 수고를 드리면 할수 있는 거니까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어, 한 달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획 세우고 조금 더 정확히는 자기 전에 계획 세워 놓고 하루를 시작할 때 계획 확인하면서 조금 더 생산성 높은 하루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타 뱅킹, 저스트 o 이것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음, 일단 계획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엑셀로 남깁니다. 살펴보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영, 명상하고 언어 공부하고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해외 기사 같은 거 있고 기업 업무 처리하고 독서하고 뭐 그런 것들 운동하고 오늘은 뭐 딱히 특별 사항이 많이 없네요 등기부 가서 인감 증명서 발급 받고 뭐 재단에 이제 인감 제출하고 생필품 구매하고 아 이거 이거 은근히 막 계속 밀리네 아무튼 이런 업무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표를 짜서 쭉한 달간 얼마나 지키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일정은 다행히 적절한 시간에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뿌듯하네요 오늘도 평소와 같은 일정들을 보낸 뒤에 이제 특별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부 벤처 캠프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여기 서류 완성하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별탈 없이 말끔하게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네, 금세 아주 금세 또 2주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좀 힘들게 헤쳐나가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아 상당히 별 무리 없이 아침에 계획 점검하고 하루동안 실천해 나가고 저녁에 다시 돌아보고 루틴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해내오고 있습니다. 뭐좀 흥미진진한 기록이 나오려나 하고 하나둘 담아보고는 있는데 제 일상 대부분이 미친 듯한 아주 지루한 반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맨날 똑같은 내용 뿐인데다가 뭐 최대 엑셀 테이블만 있어요 이건 아 이건 쉽지 않네 쉽잖아요 아무쪼록 아, 아무쪼록 일단 중간 점검도 해볼 겸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행위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인생을 그냥 무작정 표류하지 않게 해줘서 그 점은 좋은 것 같은데 목표랑 계획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방심하다가는 목표만 있고 계획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령 맛있는 저녁을 먹겠다 이건 목표고 맛있는 저녁을 먹기 위해 SNS에서 적절한 메뉴를 좀 찾아보고 5시쯤에 장을 보러 가서 5시 반쯤 재료 손질해두고 6시에는 요리를 해서 먹겠다 이건 계획이죠 이렇게 계획을 확실히 세워두지 않으면 인생을 이분법적인 잣대로만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이뤘다 못 이뤘다 근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게 되면 일단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죠 100가지 단계 중에 단 하나만 실천을 해도 목표 달성률 1%에 도달한 거잖아요 너무 정신 승리인가 꼭 그뿐만이 아니라 뭐 실제 목표를 이루는데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지가 꽤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목표랑 계획을 혼동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간에 목표를 맞추지 않기 책 30분 읽기보다는 책한 챕터 읽기처럼 시간의 목표를 맞추면 자칫 행위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려 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명사로 목표 설정하지 않기, 대개 올해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어 같은 명사형 목표보다는 올해는 탄소자원화 설비를 개발하고 운용하겠어 같은 동사형 목표가 좀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것세가지를 다시금 정리를 해보자면 목표랑 계획 혼동하지 않기 시간에 목표 맞추지 않기 그리고 명사를 목표로 잡지 않기인데 무슨 데자뷰처럼 맨날 반복적인 계획표만 찍다 끝날 것 같아서 남은 2주는 계획표 짠 거랑 달성한 내용들을 찍기는 하되 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일상 브이로그를 살짝 담아보려 합니다 어 일상 브이로그를 담아서 나름대로 하루를 정리해볼까 했는데 한가지 간과한 사실이 제가 하는 활동들이 전부 하루 종일 앉아서만 하는 활동이더라고요 운동하는 시간 빼고 죄다 앉아만 있는 영상만 나오길래 어, 브이로그는 일단 포기를 하고 그냥 마무리하면 너무 썰렁하니까 어, 자기계발하는데 몇 가지 제가 애용하는 서비스들을 간단히 소개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기 지금은 그냥 혼자 하는데 처음에는 마보라는 명상 앱을 썼었고요 어, 명상을 마치고는 언어 공부를 하는데 야나두, 마레보카, 해커스보카로는 영어를 삼성에듀로는 스페인어 강의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마레보카 같은 경우에는 테드 중에서도 에듀편만 모아서 보고 영상 해설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말하고 해석해보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 공부를 마치고는 과학, 기술, 경제, 시사, 동향들 기사를 읽는데 추천드리는 해외 구독 서비스로는 플립보드, TechCrunch, The Download, Morning Brew, Emerging Tech Brew, MIT Technology Review들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이메일로 매일매일 소식을 날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서비스로는 뉴닉과이오 p l a 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사 읽기를 마치고는 출근, 퇴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리디북스로 책을 읽는 편이고요 그 이후로는 하루 종일 앉아서 주구장창 사업과 연구만 하다 운동하고 집에 와서 씻고 자는 게 저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모든 계획은 그냥 무작정 세우지는 않고요 이런 어, 제가 충족하고 싶은 욕구에 기반한 분석 위에 한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쭉 정리를 한 뒤에 어,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세우고 이걸 다시 주간 시간표로 만듭니다 그리고나선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반복의 반복의 연속이지만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이죠 매일매일 이런 반복들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이런 영상이나 기록도 남기면서 나름의 뿌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자기개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